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저츠 가문시 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 가단 10102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츠츠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츠츠가무시라는 세균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때 오리엔티아 츠츠가무시가 사람을 감염시켜 발생하는 질병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쯔쯔 가무시병은 발열, 두통, 피부 발진으로 나타나고 진드기가 달라붙은 부위에 가피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일부 환자에게는 폐 침윤이 챙기고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는 물린 부위에 가피를 형성할 뿐이고 이는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그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즈츠 가무시균의 침입 그 자체로 신체의 손상이 발생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6일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진드기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쯔츠 가무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쯔츠 가무시병의 사망률은 1에서 60%로 다양하고 지역이나 나이, 면역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쯔쯔 가무시병에 관하여 질병분류정보센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A00에서 B99의 하부 분류로서 H75.3 질병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의 증상은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쯔쯔 가무시균이 체내에 침투한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 여러가지 체내 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번 사실 증명서에는 리케차 쯔쯔 가무시에 의한 발진 티부스 상세불명의 급성 신균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